11호 태풍 신남로의 한국 상륙 가능성을 처음 거론했던 유튜버로서 기상청과 유튜버 분들의 방향성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왜 다들 경상도 지역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풍은 제가 보기에는 전라도 지역에도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태풍에 대한 경고방송들은 거의 대부분 통영, 부산, 울산 등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예측을 보아도 태풍 흰남노가 내일 9월 6일 아침 7시쯤 통영을 상륙한 뒤 창원과 부산을 거쳐 오전 10시쯤 경주와 포항을 지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계시는데 이 통영 상륙만큼이나 이 전라남도 지역 역시 큰 피해와 이 상륙에 대한 우려성이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9월 5일 오전 9시 현재 미국 기상청 GFS를 보면 이 전라도 지역도 경상도 지역만큼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전라도 지역에 대한 태풍 대비가 부족해 보여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라남도 지역의 학교들은 경상남도 지역들처럼 휴교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이번 태풍은 9월 5일 오전 9시 미국 기상청 GFS를 살펴보면 제주도와 경상도 이외에도 전라도 지역에도 똑같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11호 태풍 흰남로를 되돌아보면 태풍의 위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태풍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미국 등의 외신들도 흰남로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11호 태풍 흰남로는 전 세계에서 올해 발생한 태풍과 이 허리케인을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열대성 사이클론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열대 저기압의 간섭으로 이 8월 31일 세력이 다소 약해졌었던 11호 태풍 흰남로는 9월 1일 오전 9시 무렵 인근에 자리하고 있던 열대 저기압의 세력을 완전히 흡수 병합하면서 이 발달 저해 요소가 소멸하였고 더욱 큰 규모로 발달하면서 중심 최대 풍속이 시속 약 260km 140노트에 이르는 5등급 슈퍼태풍 등급으로 재발달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